자, 이번 시간에는 어, 우리가 npm 을 통해서 설치한 여러가지 작은 부품이 될 프로그램들을 우리의 이제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져오는 방법으로써 어, 웹팩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, 예를 들어서 로데시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자, 들어가보면 이렇게 생긴 사이트가 나오고요 여기에 설치할 땐 이렇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, 우리 npm을 통해서 가져온 라이브러리를 우리의 프로젝트에 포함시킬 때 웹팩을 이용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, npm install 그리고 r 데 w 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r 데 w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우리의 그 프로젝트에 추가가 되면서 여기 dependencies에 row-가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node-modules 안에 보시면 row-가 여기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추가가 된이 row-라는 저 패키지를 어떻게 우리의 프로젝트로 삽입하면 될까요? 자, index.js에서 import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가져온 row-는 underbar라는 이름의 이상한 변수를 쓸 거예요 그래서 row-예요 저 이름은 다른 걸로 쓰셔도 되고요. 자 그리고 로 대시라고 이렇게 해줍니다. 앞에 점 슬래시를 붙이지 않습니다. 자 그럼 이건 뭐냐? 로 대시라고 하는 것을 웹팩이 노드 모듈스 안에서 찾아서 개를 가져와서 개의 이름으로 언더바를 주는 거예요. 그럼 우리는 로 대시라고 하는 엄청나게 강력한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 애플리케이션을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게, 있게 되는 것이죠. 자, 한번 사용해 볼까요? .로우데시는 조인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. 그 함수 안에 배열을 넣어요. 헬로 r 월드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 얘를 뭘로 감싸줄 것인가를 여러분이 적는데요. 저는 그냥 띄어쓰기를 하면 되겠죠. 이전과 똑같이 하려면 뭐 전혀 실용적이지 않지만 어, npm 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생태계에 있는 그 수많은 패키지들을 우리가 웹팩을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의 웹 애플리케이션에 삽입할 수 있다는 것에 엄청난 가능성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신다면 이건 정말 대박난 거예요 자, 한번 해볼까요? npx-webpack-watch 자,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뭐 차이는 없죠, 하지만 이제 우리가 뭘로 이를 구현한 거예요? 로데시를 이용해서 구현을 한 겁니다. 엄청난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